안녕하세요 여러분, 양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폰 소개 영상을 들고 와 봤는데요. 제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다 같이 팔초럼 시간을 가져봅시다 <웃음>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먼저 제 배경화면 은 그냥 이런 깔끔한 색상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어지럽게 사이사이에 뭐 끼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핸드폰 잠금 배경하면 은 이게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냥 설정을 해놨어요. 그냥 보정 예쁘게 해가지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냥 바꾸고 싶은데 바꿀 게 없어서 이걸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창에는 제 디데이랑 스크린타임이 있는데요 디데이는 뭐냐면 여러분 제 유튜브 시작한 날 유튜브 시작한 날이 디데이입니다 그리고 어, 디데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두 번째 디데이는 제가 좋아하는 해외 아이돌 와이도니의 디데이입니다 휴식기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 돌아올까 내가 이 밖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디데이를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스크린 타임은 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좀 쪽팔리는데 자 일단 오늘은 웨이브를 제일 많이 봤네요 웨이브를 3시간 넘게 봤어요 제가 런닝맨을 요즘에 빠져가지고 웨이브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인스타는 뭔지 모르겠지만 1시간을 넘게 했어요 유튜브 뭐 이렇게 있고요. 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평상시에 얼만큼 쓰나? 12시간... 구... 방학이어가지고 조금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스크린 타임은 이렇게 꺼주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진짜 앱들 한번 볼게요. 아래는 일단 연락할 때 쓰는 거랑 유튜브, 전화, 문자 있고 카톡이랑 비트윈인데 비트윈은 지금 안 써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오래된 거? 잔디는 제가 옛날에 인턴으로 일할 때 썼던 앱이에요. 유튜브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다 넣어놨어요. 유튜브 있고, 유튜브 스튜디오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있으실 건데 이 안에는 이제 각각 통계. 정보 같은 것들 다볼수 있고 지메일은 제가 광고 협찬 같은 거는 다 메일로 오기 때문에 메일 이렇게 넣어놨고요 블로는 제가 옛날에 핸드폰으로 편집하던 시절에 결제하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안 쓰고 이거는 캐논 커넥터라는 앱인데 카메라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카메라랑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주는 앱입니다 자, 이제 여기 화면에 첫 번째, SNS SNS에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거다 들어있고요 네이버 구글 다음 크롬 다 있고 토스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웃음> 갑자기 바꿨어 페이스북 메신저는 사실 요즘 잘안 써요 인스타 DM을 많이 써가지고 잘안 쓰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요 요즘은 잘안 쓰고 작년인가? 한참 열심히 쓰려고 깔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친구랑 막 깔아가지고 글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쓰고요 제 웃긴 콘서트 썰도 거기 적혀있어요 <웃음> 제가 블로그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쭉 내리시면 공연 하다가 탈진 기억이 안나고 소리도 안들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경험 불러준다고 손잡고 끌고 가신 덕분에 나와서 쉬는데 식은땀 잘 잘. 야 하! 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렇게 해서 썼는데 제 댓글에 그때 도와주셨던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라도 전해서 너무 좋았고요. 뭐 뒤에는 딱히 별거 없고요. 팀 멤버십. 팀 멤버십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패스랑. 패스는 뭐 인증할 때 패스 쓰고요. 티멤버십은 공차 같은 데 가면 할인이 촥촥촥 돼요. 그래가지고 할인하려고 많이 씁니다. 에스크는 안쓴지꽤 오래됐어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안 쓰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진 않는데 가끔씩 그 뭔가 지나가다가 어?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하면 지금 여기 누구 왔대? 그럼 아이 사람이구나. 살짝 이런 용어로 씁니다. 트위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네, 그렇게만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카메라! 대박이죠? 아날로그를 다 모았습니다. 근데 아날로그가 정말 구려졌어요 여러분. 초점 조절하는 기능도 없고 정방향도 사라지고 필터도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안 씁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거는 스노우랑 유라이크인데 요즘은 유라이크보다 스노우를 좀더잘 쓰는 것 같아요. 유라이크 한창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유라이크가 점점 조금 뭔가 이렇게 별론 것 같아서 스노우로 갈아탔습니다. 스노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음, 내가 아닌 사진 <웃음> 제가 설명 안 하는 거는 거의 안 쓰는 거예요 포토로 들어가면 이제 보정하는 앱들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픽스아트, VSCO 라이트룸은 아주 가끔 쓰고 포토샵 픽스 이렇게를 되게 자주 쓰는데요 픽스아트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르거나 사진 합치거나 할때 자주 쓰고 VSC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필터 보정할 때 쓰는데 제가 만약에 이 사진을 편집을 하면 제가 보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야외에서 쓰는 거여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뭐 조금 조절해주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딱히 안 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웹툰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잘 많이 보고요. 코미코는 요즘에 안 봐요. 네이버에서는 제 진짜 인생 웹툰 한두개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른 연애 길잡이, 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저 결제해서 봅니다 이거. 한참 결제를 안 하다가 친구가 옆에서 결제하면서 자꾸 야 이렇게 됐어, 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스파고 다녀가지고 그냥 결제를 해버렸고요. 나유연 이 세상을 살렸다. 그리고 금요일에 화장 지워주는 남자.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반전에반전에 반전. 이것도 저 결제해서 보고요. 대박입니다. 미쳐버려. 자, 다음, 다음 웹툰.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웃음> 말도 왜 이래. 저는 일단 주간소년 열애사랑 취향저격 그녀 두 개를 보고요. 취향저격 그녀는 지금 휴제 중입니다. 지찬열이 진짜 나라 살렸어. 지찬열, 나유연. 하, 진짜 나라를 하나 만들어라. 여기는 쇼핑. 아리따움, 멀리브스틸셔뭐 뭐, 시그재그 뭐, 등등은 있는데 무신사 뭐 그냥 깔아놨고요. 가끔씩 그냥 뭐 편집샵들 볼때 쓸려고 나머지는 안 씁니다. 라이프! 직방은 한창 나 자취할 거야. 할때 썼었고요.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 과거들. 그냥 가끔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곤 하고요. 텐바이텐도 뭐 아기자기한 소품들 같은 거살때 많이 쓰고 애용하고 있고. 아이디어스도 가끔씩 뭐 이렇게 수제로 직접 만든 제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메이드 제품들 이런 거 조금씩 네, 확인해보려고 쓰고 쿠팡 진짜 많이 쓰죠. 쿠팡은 안쓸 수가 없어 솔직히. 네, 메인부터 아이패드가 나네요. 아이패드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보던 거여서. 진짜 들어가면 볼거 많아요. 화장품 같은 거 홈페이지에서 세일 별로 안 하는 거 쿠팡에서는 진짜 다합니다 조금 진한 제품들은 거의 다싸게살수 있어요. 디데이 옆에는 아까 봤던 디데이랑 타임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블럭은 제 일정 정리해놓는 용이고 그 다음은 노래인데요. 나머지는 다안 쓴다 보시면 되고 플로 많이 씁니다. 제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여가지고 플로가 무료예요. 그래서 플로를 쓰는데 선미 보랏빛밤짱 좋아하고 킹스 앤 퀸스 파트 2투비형아엔마리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이유 시간의 바깥 노래 진짜 좋고요. 제 아이콘을 진짜 사랑. 아이콘에 좋아해요 오늘따라 올리우도 좋고 줄게도 좋고 꼴좋다도 좋고 근데 뭐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자 다음 비디오 여기서 쓰는 거는 딱 웨이브랑 네이플릭스 언니맨 진짜 나 이거, 이거 인증할 수 있어 봐보세요 거의 다 봤죠 거의 다 파란 줄이 쳐져 있습니다 다 봤어요 진짜 다음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이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는데요 그 제가 시청 중인 콘텐츠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진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20번 넘게 정주행한 것 같아요 아직도 3에서 빠지지 못해가지고 지금 시즌2 엄청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웃음> 여기는 그냥 오리지널 원래 있던 거 날씨 당연히 보고요 메모는 메모장에 여러 가지 저장해놓고 시계는 제 알람이 많은데요 맨날 저장해놓는데 못뜰 뭐 때도 많아. 요 레저베이션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냥 그 관련된 건다 해놨어요 예약하고 주문하고 거다 넣는 건데 배달의민족 뭐 많이 쓰죠, 많이 쓰고요. 엽기떡볶이는 엽떡 그 앱으로 시켜야 쿠폰 같은 거 줘가지고 엽떡 쓰고요. 고속버스랑 시외버스는 저 학교 갈때 꽃버스 타고 가고기도 하고 평상시 에 버스 이용 많이 하니까 넘넉갔습니다 제가 잘 쓰는 지도 앱은 카카오맵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정리도 잘돼 있고 웬만한 버스 같은 거다 떠가지고 이거 잘 쓰고 에어비앤비는 가끔씩 아나 여기 숙소 가고 싶다 이런 거모아놓으라고 씁니다. 다음은 게임인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임은 카트라이더입니다. 카트라이더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보여드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갈것 같고요. 좋아하는데, 아 근데 잘 못해가지고. <웃음> 친구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친구 하는 거 보면 자연타가 와가지고 못하겠어요. 하이튼 그렇고요. 저세트 때도 진짜 재밌는데, 컴퓨터 연결해서 하는 건데 짱짱짱, 진짜 짱짱 재밌어요. 이거 친구랑 옛날에 결제해서 썼었는데, 진짜 재밌었고, 캔디 크러쉬 사가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자, what? 이 라는 폴더입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넣었는데 핀터레스트 이런 거 영감 같은 거 받을 때 많이 쓰거든요 캔스캐너 이거 뭐 스캔하는 어플인데 네 요즘은 안 쓰고 파파고는 번역기 번역기 쓰느라고 쓰는데 파파고가 잘 나은 것 같아요 저 키보드는 이 폰츠라는 앱을 쓰는데 네. 요런거 있는데 여러, 요 뒤에는 막히고요 요런거 있죠 하트 같은 거요런거 쓰느라고 씁니다 근데 좀 불편해요 쓰레지 터치도 안되고 해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다음은 뱅크!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카카오뱅크랑 토스고요. 카카오뱅크는 제 거의 주 계좌, 요즘에 제일 잘 쓰는 건 카카오뱅크예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랑 뭐 이런 그냥 기본 앱들, 제일 기본적인 앱들 넣어놨고, 푸디는 진짜 여러분 푸디 대박! 아까랑 똑같은 사진을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진짜 예쁜 필터가 있어요. 레시피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달 레시피 다운받은 건데, 톤업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예뻐요, 여러분. 진짜 사진을 살리는 필터. 이 웬만해서는 모든 필터에 다 적합합니다. 이거 QR코드 찍어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너무 예쁘길래 네 제가 이거 쓰는 필터니까 꼭꼭 네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아래도 적혀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 조절해서 쓰셔도 되고 QR코드 찍으셔도 됩니다. 인바디는 깔아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인바디 그 기계가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고, 패시크릿은 제가 다이어트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먹는 거 이런 거다적어놓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식사에 뭐 얼마, 얼마, 얼마. 이거 되게 좋거든요? 다이어리에 딱딱 적으면 뭐 토마토 하나. 그러면 토, 토마토인지 방울토마토인지 빨간토마토인지 이런 거 업데이트가 되게 되게 빠르고 브랜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쓸만한 앱입니다. 이렇게 제 어플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쓴 것들은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하도 앱이 많아가지고 좀 오래 걸렸네요. 진짜 뭘 자꾸 이것저것 깔아놓는 습관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쓴 앱들 잘 보셨나요? 나중에 또 만약에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면 그때도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도 재밌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